안녕하세요, 잡스입니다. 제가 내일인 12월 7일부터 핸드폰과 인터넷이 정지가 되는데요 제가 그로 인해서 컨텐츠를 업로드를 못할 것 같아요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에서 통신사 측에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10월달에는 이렇게 정지기한에 대한 문자를 남겨주었었는데 이번에는 왜 문자로 그러한 정지일자가 없이 통보를 주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상담을 했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못 들었고요 뭐 어쩔 수 없이 요금을 제가 못 냈잖아요. 거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. 당연히 정지되는 게 맞, 맞는데. 그래도 이것을 이제 서로 잘 조율을 해서 납부를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. 통보식에 정지가 되다 보니까 약간 좀 기분이 좀 많이 나쁘더라고요. 일단은 이 제가 제 정지가 되는 동안에는 그동안의 컨텐츠를 무엇을 할까 고민을 더 해보고 그리고 제가 못하였던 것도 좀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한테 휴식시간이 주어진 건데요. 좀 쉬면서 충전을 하고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